그거 오히려 좋을수도 근데 물론 그러면 칸그루 숲생에서 댕댕이 쳐나와가지고 망할수도 있긴한데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 어 근데 잽이 없었어요 일단 이러면 일반 오메가랑 황동오메가 둘다 나오죠 진짜 리블데어 억가만 안당하면은 아 이러면 일반 오메가 하나랑 황금 오메가가 나와버렸어요 아 그걸 또 시원하게 아. 어... 리븐데어 리븐데어가 저기 꼬라박으면 못 죽인다 응 안돼 그냥 죽여! 그냥 하크문? 기다려봐 저 자식 내가 기대 압도할게 자또한번잘 써면 돼 오 좋아. 일단은 나왔어. 오 좋아.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. 오케이. 차라. 좋아 순서대로 잘 싸고 있어. 어. 오히려 좋아. 오히려 좋아 이트 2 페이지. 오케이. 가자. 아, 아 그건 아닌데. 아 얘들아 그건 아닌데. 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. 어? 잃어버린 것 같은데요. 더 가요.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왕 와, 와, 와, 와, 하하하하 아이씨, 야, 이거 안쓸 수가 없잖아! 아이, <웃음> 왜 저래? 수 있을지 한번 어, 좀대 아이리도. 이 룰로 만군 날라간 거 진짜 따요니 같았다 100%입니다 아 잽을 안 내도 되는 게 아까 이미 스탯 차이를 봤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굳이 이거 내도 똑같아 체력이 로올라갔어아안 죽었어 아까? 한 방에 안 죽었어? 1 3가뜬 거야? 아니 얘 체력 13이었고 내가 육석에다가 오성 두개 남았잖아. 아닌가? 이거 두개다 살지 않았어? 이성 아, 하나 남았어? 어, 그래? 난뭘본 거지? 너 진지했어 난 끝났다고 생각했어 나우성 나는 이거랑 이거 다 산걸로 기억했는데 어 아니야? 만약에 이렇게 위험합니다 여러분은 형 진지하게 말하는데 병원에 한번 가봐요 좀 무섭다 또무슨뭐야야영프로 해네 근데 이거는 상성이 그냥 카운터가 걸린거야 이렇게 키웠는데 이런 독성 만나면 져야지 뭐 어떡해 어? 야안 졌는데? 이겼는데? 흘려 쑤시게 눈 뜨자 보여줘 <목소리> 알수 있잖아 <목소리> 오래 날수 있어. <웃음> 제발, 제발! 아! 아아아아미 나한테 세 마리 나왔던 글미. 아직 모르는데? 이 게임. 이걸 왜 나가? 할수 있는데.